기부 계획 문구가 사라진 수정된 게시글, 사진, 텀블벅, 캡처. 하지만 이 문구는 펀딩 시작 하루만에 삭제됐다. 대신 펀딩 전날 규제한 기부 계획은 텀블벅 규정 위반으로 삭제 조치되었음을 알린다로 바뀌었다. 실제 텀블벅 심사 기준에 따르면 다른 곳에 후원금을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금하는 프로젝트는 개설할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와디즈 등 다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기부 목적 펀딩이 가능하지만 텀블벅은 텀블벅의 기본 취지는 창조적인 시도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라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2월 20일 텀블벅 홈페이지에 게시된 심사기준 강화 공지, 사진 텀블벅 캡처. 이와 관련 다다측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텀블벅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올렸다며 지난 9일 텀블벅에서 연락이와 삭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